그러지고 나면 나는 서장 다섯 장 읽어가지고, 그래도 건물리가 나가지고 이력을 본 택인데, 500동만, 300동만 읽으면 뭐 물리가 문제가 없다. 그거 부지런히 기도 삼아 한 100일 기도 작정하고 말이지, 다 서장 300도 일는나가서 장사 믿고 앉아가지고 법당에서 기도하는 요랑하고 서장을 쫙 읽는다. 읽으면은... 천번번 읽은, 읽은, 읽은 물미는 철번 읽은 물미가 하고백번 읽으면 백번 읽은 물미가 하고만번 읽으면 만번 읽은 물미가 다르다, 그 한문을 그렇게 읽어놓으면, 영어, 독일어 불어 하는 것도 일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어. 내가 71년도에 인도를 가기 위해 가지고, 영어를 좀 배워야 되겠는데, 영어를 어째 배웠고 싶어가지고, 음. 그, 이제, 어째 배우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네. 대구, 이시에 이라고, 저, 어 학원에 가서 배우는 게 제일 잘 배워진다, 그래. 그러니까 가봤지. 이시에 대구백과점 앞에 있는데, 가니까 네. 코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수북이 왔는데, 가서 찡게 앉아가지고, 또 <삼> 가니, <웃음> I am a boy, 이, 거 와, 라고, 라고. 그래, 또 가니, 한달 배워보니까, 네. 그 수지가 안 맞더구만. 근데, 선생이, 예, 신 우리 집으로 어디서, 우리 집에 내가 따로, 어, 아르바이트 했다. 따로 할모양이니까 우리 집에 어디서.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 최성호 선생님그 집으로 가서 배웠다, 배우는데. <웃음> 딕슨이라고 하는 책을 해가지고, 이제 그건 국문으로 되지 않고, 문답식으로 되어 있는, 아, 영어, 영어, 영어, 문장인데. 읽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 근데, 곧 죽으라고 잘하거든? 그게이상스럽다데 그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말이지 반드시 그 오형식이라고 하는 그 문장 형식이 있다 이말이야 그래서 내가 대답을 잘 하니까 선생님 그 오형식이 한번 맞춰 보이소 오형식은 나 몰래요 오형식은 그건 모르겠고 아 약간 뭐 말만 되도록 대답하면 안 돼요 아니 말은 되기는 되는데 그 이상하네 오형식도 모르면서 우리 대답이 이잘 나오는 건데 알 수가 없네 이렇게 아, 그 별거 있어. 나 떠올리고 그러면 말이야. 나 떠는 안 입이 짜고 말이지. 올리는 담았다 앉자고 말이야. 버트는 그를 연 짜니까 말이지. 응? <웃음> 비단 연야라 그말 아니냐고. 허허이 <웃음> 참네 한문하고 영어하고는 다른데요. 한문은 영어에다가 영어를 한문에다가 다 붙이는 게오려 아, 한문이건 영어건 다 말인데 뭐 말만 잘 되도록 하면 되는 거지뭐 별게 있는 게 없어. 막 고집을 씌워가지고 그래서 너달 배웠어. 아. 그래서 서너 달 배웠더니만서도 인도를 갔는데 인도를 배웠는데 내가 애운 것은 다써먹어지더라고 애운 것은 뭐 걸림이 없어. 그때 애워하는 것은 지금도 뭐 지금도 어디 내가 뭐 외국 아무데다 갖다 놔도 내가 뭐 걸릴 건 없다 이 말. 뭐 정식으로 연설은 내가 못하지만 짤막한 연설은 할 수도 있고 인사 인사 말 정도는 뭐할수 있고 뭐. 가서 뭐표 사고 어디 가서 의부자고뭐밥사 먹고 뭐 오고 가고 하는데는 거지 없겠더라고 그러니까 한문 물기만잘 알면은 한용운 선생의 1920년도에 말이지 설악산 백담사에 있으면서 그때 인도의 타골, 인도의 시성 타골이라는 사람이 깃단자리라고 하는 글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동양 사람으로는 최초로 탔다 이기라 동양사람 로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타가지고 신문에 덜컥 크게 나니까 시라고 할것 같으면 나도 시좀쓸줄 아는데 그 시집을 뭐라고 썼길래 노벨 문학상을 타고 세계적으로 이름 났는가? 그 시집 좀 가져오느라. 가져보니까 순 영어거든. 영어니까 마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거 어찌 보면 이거 읽을 수 있노? 5편 그 오편 가져야 이시더니다 5편 이건 것좀 가오느라. 중국 상해 가서 가져야 되는데요. 빨리 그 전부 한번 쳐라. 그래 상해에 있는 독립투사 친구한테 전부를 쳐가지고 우편을 붙여왔다 이말이야요새 콘사이스를 붙여왔단 말이야 말로는 그걸 모조리 하루 전녁 읽어보고 에? 콘사이스를 하루 전녁 읽어보고 다 외웠다고 그는데 그건 뭐 그건 거짓말이겠지. 하루 저녁에 콘사이스를 다 외웠겠나. 어쨌든간에 영어선생 되지 않고 혼자 우편 찾아가지고 그 다. 에? 글자 글자만 알면 지금 남도 지금 영자 신문 갖다 놓더라도 말이지 글자만 어려운 거 없으면 말이지 난자만 없으면 다 새길 수 있어 어려울 거 없어 그거 하나도 안 내리고 신인들 말이지 하음경본 신인네들도 지금 말이지 우리 집 우리 에 성해 성해라는 데그런다그 대장경 그거 그거 토도 안 달려가지고 그그어지 뭡니까? <웃음> 자세가, 토 달아가지고 보는, 저, 저, 저, 물리는, 파리똥 확인이라고 다 본래. 옛날 화엄경에다가 이제, 토는 따로 안 달고 점을 꼭꼭 찍어 놓거든요. 그 토집을, 토집을 찍어 놓으면, 파리가 똥 싸놓은 걸 갖다가 토집 찍어 놓은 건가 싶어. 거기서 새기려고 멍적, 멍적 한다고 말이요 파리똥 확인이라고 본래 그러는데. 고려대장경은 그 토집도 안띄어아가지고참 새기기 어렵겠대요. 우리. 그안 봐버릇해서 그렇지 예, 읽고 봐버릇하면 아주 쉽다고 말 그런데 물론 문장이 어려운 문장이 있고 쉬운 문장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요. 물론 우리 팔만대장경 가운데도 문학적인 문장, 예? 철학적인 문장, 종교적인 문장 예? 대강 이렇게 세분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문학적인 것은 뭐, 글자만 알면, 뭐, 뭐, 그냥 얘기거리니까 하나도 어려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응? 내 영어 가르치던 그 선생 말이, 식스피어의 뭐, 무슨 책이라고 하더구만은, 그가 서울대학 나오고 영어로는 자신이 있다는 인데, 식스피어의 무슨 책을 보니까, 이빨이 들어가지를 않더라는 거라. 아, 되게 어려운지, 뭐. 한, 한 줄을 몽새기겠더라는 거야. 영어도. 그렇게 영어도 어려운 게 있고, 한 문도 그렇게 어려운 게있는거만은 사실이지만은, 아무튼, 문제는, 물리가 문제. 영어도 완전히 통달을 해놓으면은, 한문 새기는 거 문제 없고, 한문 물리가 팍 나누면은, 영어 새기는 것도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문제는, 물리가 제일 문제다. 물리를 얻기 위해서는, 많이 읽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고, 어, 많이 읽기 위해서는, 재미가 있어야 많이 읽지. 근데 서장은 순전히 참선하는 이야기고 화두 잡는 얘기뿐이기 때문에 한 대장만 한연나무 장만 읽고 나면은 뭐 나머지는 거의 다 같은 음, 그만 뭐 화두 잡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도 간식을 예. 간식을 소리를 말이지 참선한다고 한 서너 달되게 그래도 애웠던 그 찌그리 그 나머지 기로 강원에 가지고 서장에 그렇게 쉬워었다 그래서, 어, 물리가 조금 나가지고 이력을 봤다, 얘기입니다. 이력을 맞췄으니까 내가 선방에를 가야 되나, 내가 뭐 이거 뭐려, 이거 뭐를 해야 되노, 제일 하고 싶은 게뭐냐할 때면은, 경을 보구나, 보다가 보니까, 당장 능엄경에서만 보더라도, 능엄경에 인허진 얘기만 딱 나오는 걸 보더라도, 미진, 금미진 뭐, 인허진, 뭐, 에? 투금진, 금그리스다 담가놓으면 싹 빠진다면서, 에? 투금진,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것을 갖다가 말이오, 원자, 전자, 뭐, 무슨 수소, 어, 무슨 뭐, 중성자, 뭐, 이런 것에다가 비교하면 뭐, 이제 되라는 거. 1950년대 육아박사라고 하는 탕천이라고 하는 일본 박사, 일본 사람이, 에? 그 원자물리학으로 노벨문학상을 탔거든. 그때 해방 후에는 일본사람이 그육아박사람가 극미의 세계, 극히 적은 세계다 이 말이야 극미의 세계. 그럼 우리 능험경 가운데 극미의 세계의 여지가 어? 다 그렇게 언급되어 있다 그런 말이야. 자, 세계기시, 중생기시, 업계, 업가기시 가운데도 세계지시에 있는 얘기만을 보더라도 또 같이 살펴볼까 티는 말이야. 응? 이 세계를 침, 풍륜이 집지 세계하고 풍륜, 바람풍 바람이 또이 세계를 다 둘러싸고 있고 바람 후에는 말하면 화륜 세계가 있다 이게 어? 화륜 세계가 또 같은 세계를 둘러싸고 있고 화륜 세계 후에는 말이지 토륜이 있다야 토륜. 소련세계 위에는 수련이 있다. 응. 이라고 보니까, 이 오련세계가 딱, 하니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백운동 가가지고, 에? 그런, 저, 온천 모욕을 하고 오는데, 나오다 하니까 웬 신상한. 그참 조화가 용한 조화 속이라, 땅 속에서 뜨신 물이 나오는 게 용한 조화 속이라, 땅 속에 화륜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마치 밥을 할때 공기 산소가 없을 것 같으면 밥이 안 되거든. 공기가 있어서 바람이 통하니까 불이 탄다, 이 말이야. 그 불이 밑에서 오는데 그 위에 철륜 세계가 있구만, 참. 철륜이 응? 가마솥바닥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 가마솥 위에 이제 흙하고 떡하 쌀하고 이제 물하고 이래가지고 끓어가지고 밥도 된다, 그 말이다. 이게 오륜세계다, 이 말이야. 간단한 게. 이런 것을 말이지, 현대 과학적으로 좀잘 풀이를 해서, 부처님 경전을 갖다가 선양고조할 있는 옛날식으로 말이지, 뭐, 아라니, 백부른 하사대, 뭐, 하얀 부처님한테 말씀하사대, 뭐, 이리지 말고, 좀, 완전히, 예? 현대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탁, 이해가 될수 있도록 좀 하면 안 좋겠나. 부천 경제는 고대로 놔놓고 요것을 갖다가 현대식으로 하자면. 근데 과학적인 학문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야 되 대학을 좀 댕겨야 되겠다. 이거야, 쉽게 말해서. 내가 네, 좀 대학을 가야지 싶어가지고. 사면식지 볼 때는 화음경 올라가가지고는 한 번에 막, 그 화음경 올라가면 화음경은 그글기이 쳐나 쉬우니까는 그 뭐, 그뭐 미리 뭐 중간 밝게 할 것도 없고. 저녁으로 그죠? 어던 이간에 뭐 대학갈 준비만 한다. 자꾸 그냥 뭐 영어 단어도 익히고, 뭐선 뭐이책저책 자꾸 들이다 보고 어쨌든지 대학갈 준비나 하고죠. 대학갈 생각을 자꾸 하거든. 이력을 거의 마쳤는데 이제 마치고 나선가 마치기 직전인가 이제 졸업식을 하기 직전인가 보다. 그때는 6월 25일날 어 가을에 이제 말하자면 졸업식을 했어요. 모든 대학에 다 가을에 졸업식을 하고. 그래요. 저 통도사에서 그 넘어가면 방기라고 있고 방기 방터에서 그 넘어가면 음 서천이 배밭이라고 배밭이 그쪽이 많은데 오늘 가서 배도 좀 따먹고 어 거기 말이야 용한 관상쟁이가 있단다 우리 관상쟁이한테 가보자 그래 이제 어 우리 조, 졸업반 한 20명 되는데 한스무나무씩 내가 나이는 제일 어리고 그래 갔다 가지고 배밭에 가서 배를 따먹고 이제 한 개씩 들고 그쵸 관상적인 집을 또 갔더니만 관상적인가 날로 더 가니 보더니만은 근데 그때 학인들은 불교 정화하기 전이기 때문에 졸업식 때쯤 되면요 머리가 이제 반 밑돌이 해가지고 말이지 반 하이깔라 이래 도 주지가 다 하이깔라 하고 종무수신네 다 하이깔라 하고 사니까 말이죠 나갈 적에는 양복대기 더 입고 나가고 두를 에는 양복대기 위에다가 가사 장삼 더 걸치고 예불하고 이제 막시 그런 식이 양봉리 끝에 나갔기 때문에 중인 줄은 모르거든. 근데 관상쟁이가 날로 또 보더니만. 이 학생은 장관을 못 가겠구만. 천만이가 그래. 장관을 못 가겠구만. 그래.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웃었어갖고, 아 어? 소단기 그럼 매달나놔야 되겠네. 그래서 그랬었다. 어. 와, 장관을 못 가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많아서 못 가겠구만. <웃음> 여자가 한둘이 돼야 뭐 골라서 가든가 마든가 할텐데 수백명 수천명이니까 는뭐 뭐 고를 수도 없다는 거라고 장가가기는다 틀렸대요. 퇴짜리얼이래막 그건 나눠 놓고 내가 장가갈 생각에는 그건 지금 하지도 않고 있으니까 그건 나 놓고 내가 지금 대학 갈락 하는데 금년에 대학 갈락 하는데 대학 잘 가지겠는가 그거좀 봐주이소. 그래. 딱쳐다보 학생은 대학을 안 가도 대학 간 사람은 어 책을 열배나더 많이 보겠구만. 책 많이 보니까는, 뭐 대학 가면 가만히더벌게 있는가, 뭐, 벌게 있는가, 뭐, 한가도 된다고. 이러는기라 그래서. 이것이요, 뭐, 뭐, 뭐, 또, 간판 따기 위해서 대학 다당겨야 되는 게지, 뭐, 뭐, 뭐, 꼭 책만 보려고 도 대학 가요. 아, 그러 뭐 내가 장가도 못 가고 그럼 대학도 못되기고그러 내가 모여 먹고 살면 좋겠는겨, 이러니까. 활인성이 있구만은 활인성 죽을 사람 살리는 그런 성이 있대. 예. 활인성이 있기 때문에 의산으로 하면 되겠네. 예. 한약방 동의보감이나 많이 읽어가지고 <웃음> 한약이나 짓고 그러면 되겠구만은. 그라되이만은 낭중에 이제 다른 사람 실컷 봐주고 설령날 돌아다보고 또 한다는 소리가. 많이 사가 멋있고 다 채아버리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중대면저개구만은 이러는 거야. <웃음> 중이 되면은 막 나이 한 3, 40, 4, 50 되면은 아주 막큰 아주 도사가 돼가지고 막 이름이 천하에 날리겠구만은쫙 했구만은 이러더라고. 낭중의 고원금 생각해보니 그 사람 말다 맞는 것 같아, 이제. 아, 그해 말이지, 대학 꼭가려고 했는데, 6.25 사병이 덜컥 나가지고, 고기들야 말이지. 6.25 사병이 나가지고, 막, 피나놓으라고 쫓기고, 뭐, 정신 못 차려, 응? 내 친구들, 뭐, 대학 갔 놈들은 다 죽었어. 끌려가가지고. 어, 다 죽어보고, 뭐, 이민군으로 끌려가고, 뭐, 국방군으로 끌려가고, 뭐, 다 죽어버리고. 음, 고생들 참직사하게 뭐, 다 했지. 그래도 난, 그, 중도로 다는 택으로 끌려가지는 않고, 근근히 살고, 막, 대학 꿈은 다 없어졌는데, 나와가지고 어디 갈 데가 있나? 어디 갈데 없으니까, 뭐, 천성 그래도 선방 구석으로 이제 비실비실 이제 도로 댕기다가, 에이고, 내가 나이가 23살, 4살 됐는데 말이지, 이건 말이야, 발심도 못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되겠나 싶어가지고, 해인사를 와서 장경까지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한번 매달리 기도나 해볼 밖에 없다 싶어가지고, 돈도 없는데, 에 그 때, 이제, 뭐, 뭐, 다 피난 가버리고, 뭐, 행사가 비다시피 했으니까. 장경가게, 이제, 장경는 그때도 불은 못 켜게 할 때, 밤에는. 그래서, 이제, 향불 하나만 딱 피워놓고서는 기도를 하는데. 내가 7일 동안을 갖다가 자지 않고, 밥은 한때만 먹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임곡노신님이라고임곡신님이라고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가슴, 이제, 목닥을 치고 기도를 한다. 에이, 서, 까, 모니, 볼, 서, 까, 모니, 볼, 하려고 하니 희말이가 안 나. 에이, 비라, 먹으 뭐, 목닥 깨지든가, 마든가. 막 치, 치는, 제수밖에 딱, 딱, 딱, 딱, 서, 까, 모니, 볼, 서, 까, 모니, 볼, 서, 까, 모니, 볼, 서, 까, 모니, 볼, 이렇게 쳐졌겠다. 이래, 치고 살려면, 일주일 동안을 갔다, 계속 앉았는데, 밥때 되면은 인공노신이 떠오가지고, 귀를, 잡아 땡겨 밥이나 먹고 해라. 그려가지고 <웃음> 우리 이제 밥 한술 팍 뜯어먹고 어떤 이 안에 뭐 오줌 한번 찌까리고서는 손씻고 그냥 그냥 가가지고 막다목닥 다쳤다. 어떤 목닥소리를 떨어지지 않게 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7일 동안을 왔다갔다 치는데 갔다 왔다. 밤중에 자꾸 잠이 오면은 장경가 안에 들어가가지고 깜깜한데 빙빙, 속으로 돌다가 막 졸려가지고 쾅 받치다 보면 경판에다가 대가리 쿵! 받치고 또 이쪽으로도 쿵! 받치고 이렇게 하고서 7일 동안을 갖다가 기도를 또계 마치고 나니까는 아무 연금도 없어, 개똥나. <웃음> 에이, 기도해봐야 뭐, 뭐, 별 수도 없네. 이 새벽. 이제, 새벽 3시에, 이제 또, 다예불 시간에서 마치고서, 에 누구 자기나 누구 자자. 일주일 동안 잠만 손에 놨다가. 척퍼들려져가지고 자는데, 자는데, 6.25 사변 당시에 내가 전주, 우리, 외삼촌이 절을, 조그마한 절을 가지고 있으면서 애들을 모아놓고 그, 글을 좀 가르치고 그러라 그래서, 거 가서 이제, 공문도 가르치고, 이제 한문도 가르치고, 이제 좀 있었었는데, 유교사변 당시에 거기 좀 있었었는데, 거기에서 자꾸 이제 나를 의용군 잡아가려고 동네에서 자꾸 오더라고, 그랬으니까, 저기 다라구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가 숨어서 사는데, 몇달 동안 안 잡혀가려고 숨어서 사는데, 거기에 어떤 경찰 간부가 책을 한 빼가리를 갖다 놓고 피난 갔버렸어. 그책 가운데 말이 세계 문학전집이라고 하는 책이 일본 책인데 세계 문학전집이 한고리짝기 이렇게 다 있어 백몇십권이 있어. 그래서 뭐 심심하니까 그거나 좀볼 배기 없다 그래서 세계 문학전집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건다 읽고 재미없는 건막좀 읽다가 막채 앞버리고 또 다른 거 읽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 서너 대달 동안을 거기 다락에 앉아 가지고 세계 문학 전집을 내가 다 봤어. 보면서 참이 있는 글들 아주 어떻게 이렇게 별거 아닌 말을 이렇게 묘하게 표현했을까 싶은 얘기들 또 거기에 묘한 시가 나오는 거 이런 것을 대학노트에 다가다으로 가지고 적었거든. 적은 것이 대학노트가 한 20권이 돼서 이렇게 책이.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이 이제 세계문학전집이 축소판이니까 요것만 내가 자꾸 읽어서 이제 요걸 가지고 내 것을 만들어 놓으면 은 언제든지 안개 낀 아침 할때 안개 낀 아침에 대한 표현은 말이지 아무데거 찾으면 은 아주 참 근사하게 표시가 됐다 이 말이야 그거 비스듬하게내 감정을 살려가지고 쓰면 일단 문장이 된다 이기라 아. 이렇게 해서 그걸 문학세담이라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놨는데 아, 피난 내려오면서 그거 다 내뜨리고 내려왔단 말이야고 그게 앵통한 거라 그 책이 내 마음이 말이야근 그런데 꿈 가운데 어떤 비군이 신님이더 우리 친척 비군 신임인데 친척 비군 신임이 바랑을 짊어지고 나를 찾아왔는데 예? 네가 그거 말이야 아끼던 그네 대학노트 내가 짊어지고 왔다 이러라. 왔다 반가워 가지고 아유 그래요 하고 쫓아가 가지고 그 책을 뽑았다. 빼가지고 보니까, 아, 다, 나, 내네 글씨고, 그만, 대학로, 가 스무 번, 그대로, 솔미오, 냐냥 왔어. 좋아가지고, 막, 하, 보면서 읽는다. 읽으니까, 창현스님이라고 지금, 저, 해남 대흥사 부감, 토굴에 계시는, 예? 우리 도반스님이 있지. 창현스님이라그스님에떡하 찔뚝찔뚝 하고, 어디, 이만해. 이거는 만날, 음. 그저, 있더니깐에, 예? 아, 저, 인 저, 저 학인 폐물이 돼가지고 말이야 어? 이게, 이게 책껍데기를 못 벗어나, 이거. 천남만나지 책이나 가지고, 선방에서 책이나 주물르고 앉으시면 선방 망하는 줄 몰라? 아, 이러되니 나는, 에이, 이거 안 되겠구만. 확 달려들어가지고, 대학노트를 막, 확 뺏어가지고, 막, 쫙 잡아 쬐어버린기라. 촥! 잡아 쬐어버리니까, 한번 잡아 쬐는데, 그냥, 이게, 팍! 가루가 돼버리. 그 대학노트 책이. 완전히 가루가 돼버리더라고. 아, 다뭐부해가막 불컹 나가지고 이 씨발만 내가 뭐뭐 이슬 저첫을 말든가 뭐이 무슨 상황이고 막싸울려고 말이지 막 벌등 일어나가지고 막댄디다가 말이야. 에이, 범수 여사긴 개시 허망인데 그게 뭐야그뭐아 이런 내가 죽거나 갈까가 뭐할 거고 벌레 없는 여랑 하지마 막한 생각 시버립다 그게 기도 한 꿈이라 기도 마지막 한 꿈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교 입선해라. 어? 그말이야입 폐산사 도자군인데,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모래알 온종일 시알려봐야, 지만 필요하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종일 수타고에 자무관전분이라 온종일 말이지, 보물을 시알려도 지돈 몇푼 되느냐? 어? 은행에, 돈시알기는 아가씨가 있거든 하루에 뭐몇몇몇 천만 원, 몇몇 억만 원씩 시알이지만 지의 월급은 삼십만 원밖에 못받간다이말이다 종일 스탑의 잠옷 안전 분이라. 그러니까 다거둬 치우고 참선해라. 그때부터 이제 걸망 속에 책 이거 저거 다 집어내 뿌리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책벌 생각을 다 놔버리고 이제. 참선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 선방에 댕기다 보니까 신인네들이 자리다툼을 많이 해 자리다툼을. 나이는 막았는데 늦게기 신임이 돼가지고 말이지 웃자리 앉고 아 앉적 싶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밥 대주는데 그만 늦게기가 위에 앉았다고 밉어가지고 말이지 막뚝띠놓고 이쪽부터 배구슬러고 <웃음> 마지막 가서 대주니까 는공지렁공지렁해 쌓고 싸아서 쌓고 이래 쌓더라 그래. 그 부처님 열장에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그런 놈고 유런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살살 나더구만. 근데 그때의 자운 노스님께서4분갯본범만경삼이유리책세 권을 갖다가 이렇게 박혀 낸게 있었어요. 나열장이 그거 세 권인 줄 알았어 그때만 해도. 그거 뭐세권그거 유리 어렵다 하더라면은 아마 내려 려 보든 내가 그래도 이력 받는데까지는뭐 그거 뭐. 에? 그, 뭐, 하루에 한 장씩 배우면 그거 못 외울까 싶어가지고, 음, 배워야 되겠다. 석 달만 배우면 거다 배우겠지 싶어가지고. 아, 또, 하니 자원씨한테 갔다 통도사를 갔더니만은, 자원씨 말씀이, 일단은 이력 다 봤다지. 뭐, 뭐, 본장 이력 그래 봤습니다. 그니까 사분율이 육십권, 군번율이 육십대, 군번율이 이백오십권, 뭐 무슨 뭐 오분율이 오십권, 뭐 무슨 뭐 성지율이 뭐 육십권, 뭐 몇십권, 뭐시 몇십권, 뭐뭐시 몇십권, 뭐시 몇십권 하면서 전부 천부 대율인데 그 일가 제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석달 동안에 그 천부 대율 다 보겠는가? 아, 그때는 최악으로 한번그 그거 왜다 보겠노? 에?